자 반갑다 나는 이 학교에 짱을 주름 잡는 건대기라고 한다 짱! 아니고? 자 오늘 우리가 왜 왔죠 여기? 여기? 어 우리 새학기 친구들을 위한 이야기를 해주려고 왔죠? 그죠 새학기 친구들이 아니고 이제 새학기를 맞이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웃음> 네. 새학기 꿀팁 혹은 방배정 꿀팁 이런 거 에이! 방배정은 누구시죠? <웃음> 방배정이요? <웃음> 하여튼 오늘은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또 아울러 김완혜와 김계정이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가 생각하는 방배정의 차이점 새학기의 다른 느낌? 그렇죠 <웃음> 그런, 그런 거를 한번 조금 좋죠. 한번 이야기를 해보죠 제발 제발 빠빠빠빠빠 일단은 방에서부터 시작이 되죠. 그쵸, 네. 학교 가기 전에 그쵸. 음, 이제 방에서부터 시작이 되죠. 왜냐면은 이게 초등학교 6학년에서 중학교 1학년이 되든 아니면 음? 중3에서 음. 고등학교 음. 1학년이 되든 마음까지는 굉장히 달라. 아침 준비 시간부터 달라. 나 같은 경우에도 1시간 전에 일어났으니까. 음, 자, 누워서 기상을 해요. 평소랑 달라. 비장에 일단. 그치? 세수도 그 평소처럼 이렇게 문지르기에 세수 안 하고 어, 팍팍히 이렇게 응? 아빠 세수 알지? 음. 아 요즘 너가 아는 새도 이제 그렇게 하고 이제 막그 뭐지 옛날에 그이 닦는 그 뭐야 빡세게 야성 나의 정신을 일깨워 그러면서, 물론, 이 몸에서 피가 나긴 하지만, 나 같은 경우는 그렇게 시작을 하죠. 아마 남자는 대부분 다 이렇게 시작을 할 거야. 아, 그 분노의 양치질을 하면서 시작을 하는 거야? 그쵸, 그쵸, 그쵸. 근데 뭐, 여기서도 뭐, 남자 여자 다를 게 있나요? 똑같지 않을까? 똑같은데요, 저도? 너도 아침에 아빠 <웃음> 쇠에서 푸착착착 한 다음에, 분노의 양치질 하고, 그래?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우리는 딱 맞춰서 가. 나는 딱 맞춰서 가. 어, 왜죠 이게, 왜냐면은, 입학 첫날에 자리를 막 앉잖아. 근데 자리를 빠르게 선점하지 않으면은, 이게 곤란해. 그렇다고 너무 빨리 아... 가도 이게 너무 문제야. 일 자리 선정을 위해서 일찍 일어났다? 그렇지. 그럼 막 학교를 막 뛰어가? 자리를 위해서 와. 안 내가 먼저 할을 거야! 이렇게 약간 생각해둔 자리가 있나 봐요? 어 그렇죠. 웬만하면 있죠. 이게 살짝 메이플스토리 알죠? 그것처럼 전직이 있어, 전직이 음. 이제 1차는 뭐 전사, 궁수, 도적 이렇게 선택을 할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궁수 같은 경우는 다방면 인맥쟁이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모든 걸 이렇게 통틀어서 보는 매일 운이 필요한 아이 야 피곤하다 피곤해. 우선 들어가. <웃음> 알잖아. 딱 들어왔을 때 분위기가 너무 무거워. 아, 다 조용하고 다 핸드폰 하고 있고 애들이 액면가들이 일단 분일은 아니야. <웃음> 너도 폼. 고일 아니야. 분일 아니야. 자 다들 아, 그런 씨. 생각을 하면서 교실 들어갔을 걸? 맞지 맞지. 이제 예를 들어서 내가 공수처럼 이런 식으로 생활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최대한 둘 정도 있는 무리를 골라서 <웃음> 앞에 앉자. 혹은 뒤에. 아 이미 친해져 있는 친구들 사이에 앉아가지고? 그치. 어. 네 이게 너무 친해져있으면 주단할 수도 있어요 그치 적당히 친해져있어야 되죠 그치 아, 적당히 친해져있는 애들 얘네를 들어서 여기 앞뒤 이렇게 앉아있어 옆에 옆 이렇게 양옆에 그러면은 나는 한요앞쪽 앉아있는거지 어딱 친해질 수 있는 자리 근데 네, 앉는 각도도 중요한거 되게 알아? 각도? 방금 어, 나 말하는 네. 문맥 맞아? 어? 앉는 각도도 중요한거 되게 알아? <웃음> 어 알아듣게 어, 하면 어. 됐지요 앉는 각도도 되게 중요해 여기서 이렇게 아, 음, 가방 여에딱 걸고 음, 이렇게 앉으면은 붙뜹니다아 어, 살짝 옆으로 살짝 틀어줘야죠 이거는 궁수전직이 아니고 도적 <웃음> 1년 동안 그냥 존재감 없는 어스신 된다고요. 이렇게 여? 앉으면 안 돼. 아, 자연스럽게 우차 하면서 아유 이렇게 앉아야 돼요. 약간 존재감 약간 내뿜으면서. 45도 각도로 가슴을 펴고 포지션을 유지한 채로 애들이 말하는 걸 관심 있는 느낌으로. 왜냐면 결국 롤 얘기할 거거든 남자들은. 어, 어차피 게임 얘기다. 야 어제 LCK 와 봤구나 이 녀석. 막 그치. 아, 근데 이건 나도 공감되는 게 나도 그때 게임을 좋아했어 가지고 게임 얘기로 이렇게 좀 친해지려고 했던 것 같아. 남자 애들이랑. <웃음> 왜왜 <웃음> 왜, 정색을 뭐... 하시죠? 아니 뭐 캐릭터가 웃을 수가 없으니까 아니 꿀팁을 주려고 하는 거잖아 어쨌든 예 근데요 아 근데 이렇게 남자가 이렇게 많은 곳에 가진 않죠 이렇게 한 명만 그치 니가 진짜... 남자 너무 많은 무리에 들어가면은 너도 남자랑 똑같이 코수염 났고 다리털 있으니까 남잔 줄 아니까 근데 이거 진짜 중요한 거 절대로 옆에 앉으면은 안될 주의사항 어야 그거 너무 속 쓰리다 아니야 내가 겪어봐서 알아 뭐죠? 공채 피고 있는 애들을 조심해라. 아, 맞아. 근데 꼭한 명씩은 있더라고. 왜냐면 두 가지 부류로 나뉘어. 공부 잘하는 공부벌레랑 그림 그리는 십덕후. 어... 자, 이제 난두개다 경험해봤거든. 아, 옆에 앉아봤다고? 그 이제 공채 피고 있는 놈은 록수였습니다 <웃음> 와, 옆에 앉으면 싹. 피곤해요. 인생이 그냥 피곤해집니다. <웃음> 이제 그림 그리는 십덕후는 저였습니다. 아, 잘 만났네, 둘이. <웃음> <웃음> 하여튼 그 이제 공실을 피고 있는 아우라가 옆에까지 퍼지기 때문에 절대로 이쪽은 앉을 때 주의가 필요하다. 차라리 핸드폰으로 김계정 유튜브 보는 애를 찾아라. 그냥 칠판에다 써 놓는 거야, 그냥. 응? 뭐라고? 김계정 유튜브 보는 사람 모여라 하면 여기. 혼자. 전 선생님 올 때까지 이러고 있어, 그냥. <웃음> 어 이제 전사로 전직을 하고 싶다. 전사 느낌은 뭐죠? 아, 나 만만해 보이고 싶지 않아. 센건 아니지만 적어도 만만해 보이고 싶지 않아. 그래서 든든한 친구들. 좀 이런 애들이랑 형성되고 싶어. 어. 이제 그러면은 들어갈 때부터 너무 꾸민 듯한 센 척은 안돼 음, 허세는 안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막 머리에 왁스 이거는 역효과 진짜한테 걸리면은 역효과가 납니다 그거는 야너 야, 일로 와봐 이렇게 되면은 아우 큰일 났네 이거 바로 입학식부터 바로 빵 사와야 돼 그러니까 적당한 거 예를 들어서 단추를 보통 맨위만 하나 풀잖아 근데 두개 정도 풀어줍니다 그리고 나는 두개 풀었다 난두개 어. 풀었으니까 건들지 마라 나 사나운 맹수 같은 놈이다 이제 넥타이를 북한 이제 보이는 곳 거기까지 내려? 살짝 내려줘 아. 아. 그런 좋게 이상하면안돼 들어가 들어가서 이거는 또 궁수랑 포지션이 좀 달라 최대한 액면가 높은 애 등치 좀 있고 그치 술로 치면은 바카디1 5일 같은 애들 옆에 딱 앉는 거야 근데 여기서 진짜 또 주의할 점센 척하는 놈들이 있어요 가끔 그쵸 그쵸 괜히 걔네들 옆에 앉았다가 진짜 사자가 옆에 오면은 그러다거든 그런 경우는 근데 전사는 포기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아니, 아닙니다 아 이게 로망이에요 로망 전사는 뭐 아니면 도 같은데요? 사실 내가 남자여서 봐서 알지만은 모든 이제 이 학식 때 혹은 반배정 됐을 때 모든 남자의 로망은 전사입니다. 아, 그래서 전사가 돼본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이제 전사 언저리 해봤죠. 언저리? 근데 이게 저는 전사여도 이제 뼛속까지 광대여가지고 오래 가진 못하더라고요. 음... 초반에는 내가 성격이 얼굴이 싸납잖아. <웃음> 맞지 맞지. 다들 전사로 보다가 아점좀내 광대끼가 나오면은 아유 하여튼 그래요. 알고 보니 솜방망이였다. <웃음> 어 그렇게 돼버리는. 나 같은 애랑 섞이면 안 되는 거야. 센척하는. 그... 어 <웃음> 섞이면 안 돼요. 그럼 뭐 어, 되죠? 흑된다. <웃음> 아니 아니 직업으로. <웃음> 아니, 직업으로요. 광대된다 같이. 아, <웃음> 아, 광대된다. 어떨지 <어떠신지>? 어? <웃음> 여기저기 붙어있을 수 있는. 머조리 뭐 아니 뭐 간신. 간신. <웃음> <웃음> 측근. 뭐 이런 거죠 그냥. 아 얄미운데요. 그래도 생 을할수 있다면 그러니까 어디서든 밑보이지 않고 잘 살아갈 응, 수 있다. 응. 그리고 광대 얘기가 나와서 하는 얘긴데 광대로서 그래도 좀 입에 불칠이라도 하고 살고 싶다면 은 아, 이거는 제 경험담입니다. 네? 선생님이 들어오셔서 이제 칠판에 본인 이름을 적잖아. 이 선생님 성함이 현상두 어... 선생님이셨어. 어... 여기서 이제 센스 있는 말 하나 툭 던지면 은 거기부터 이미 이 친구는 호감으로 자리 잡게 되는 거죠. 어? 선생님! 저 어제 뉴스에서 선생님 본것 같은데요? 살짝 이런 느낌이면 은 조금 유쾌하게 다가갈 수 있는 안 좋은 예시. 맞아, 이것도 맞아. 제 경험입니다. 어, 맞아. 이제 선생님 자기소개를 하래 예를 들어서 이름 그리고 뭐 자기가 어디 학교에서 왔는가 음. 자기 취미라든가 뭐 이런 것들 쭉 있어 이제 5번에 기타가 있는 거야 기타가 근데 다들 좀 쭈뼛쭈뼛 하는 거야 아 근데 광대 포지션상 아 이게 너무 아 얘들 말 못하네 이렇게 있다가 이제 아내 실력을 보여주마 하면서 내 차례가 온 거야 내 실력을 보여주마 이제 내 차례 와서 자식이 쓱 나와서 어내 이름은 김계종이고어 나는 뭐 고양이 초등학교에서 왔고 뭐뭐뭐 뭐, 뭐 어쩌저쩌고 하고 그리고 이제 5번 기타잖아 어 그래서 내가 유튜브로 그걸 봤어요 맞아. 입으로 일리 기타 소리내는 거야. 아 근데 개싸, 목소리가 달라져버린 거야. 아, 아 진짜? 기타 치는 척을 하면서? 옆에 있던 선생님도 얼었어. 야 어떻게 그런 자신감 어디서 나온 거야? 당연히 <웃음> 웃을 줄 알았던 거야? 아 나는 이게 집에서 <웃음> 할때잘 됐거든. 와, <웃음> 아, 그니까 러 기타 소리가 잘안 나서 망했다 생각하는 거야? 그치. 아, 저자신감 어떻게 나온 거야? 난 여기서 이제 눈치를 못친 거지. 어? 뭐지? 애들이 기타인 거를 눈치 못 챘나 해서 이 다음에 한 마리 또 있죠. 뭔데요? 아 이거 기타 아 아, 그 다음에 아, 그 기타 이거 5번 기타 이걸 모르는구나 하면서 뒤에 칠판 툭툭 치면서 이거 기타 드럼 베이스 와. 아, 진짜 <웃음> 그 다음엔 소름 돋는다 진짜 3초 정도 싸한 뒤에 들어봤어 여러분 이건 절대 하지 마세요. 1년 동안 친구 없었습니다. 안 좋은 예시입니다, 진짜. <웃음> 너 언제 쪽 얘기야? 언제 거 얘기야? 응가그 어. 고3 직업학교. 와. <웃음> 야, 진짜. <웃음> 그니까 약간 너 성향이 어떻게든 튀려고 하는 성향이라서 그게 아니고 어. 이제 이 전에 있던 무대를 생각한 거야 나는 이 전에 어. 있던 학교에서는 어, 내가 뭐만 하면 그냥 빵빵 터지는 그치? 아우라가 가지고 있는 쌓였던 적이 없지 어디든 그치? 이 기타 한번 하면은 <웃음> 이런 느낌인데 여기는 어, 아닌 거지 근데 너 이렇게 쌓여줘도 절대 기안 죽잖아 어? 하면 더 했지 죽어서 1년 동안 친구 없었어 <웃음> 응. 아 기가 죽었어 거기서는? 싸한게 3단 콤보로 인해 쌓이버리니까 쌓였던 3초가 마치 30년 같은 와... 다들 그런 걱정 있을 겁니다 이제 음... 2, 3학년으로 올라가는 아... 반배정이 잘안 돼가지고 친했던 친구들 그냥 드래곤볼 마냥 다 떨어져가지고 나 혼자만 판에 동떨어졌을때 어... 그럴 때 대처방법이라든가 아끝지 있었지 대처법이라 그때 내가 1학년 때에서 2학년 때로 올라갔었는데 나만 다른 반 되고 그때 겪어봤던 경험자로서는 어 꿀팁은 뭐어차피 다른 만 됐으니까 볼수없어 그냥 같은 반에서 친구 사귀어야 돼요 꿀게 어, 어떻게 사귀는데요?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사요 어떻게 어떻게 고요게 그냥 게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이떻게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어그게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없다게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요어떡해요 반배정 때문에 시름시름 앓고 있는 애들이 얼마나 많겠어. 애들한테 좀 조언을 좀해 주세요. 결국엔 다 소용 없더라. 같은 반에서 친해져야 된다. 어떻게 친해지냐고요? 그 인사하지. 안녕. 어나 어, 뭐 공부해야 되는데. 단도. <웃음> 안녕. 나나나 어, 나, 나 얘랑 쌍둥인데. 어어. <웃음> 다리동. 어, 어. <웃음> 따로 <웃음> <웃음> 오지 말고 <말자. 웃음> 네뭐 그런 하여튼 그런 팁이 있었고요 어 이제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은 1년 동안 좀 편하게 지낼 수 있는가에 대한 팁 우리가 선배로서 나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했듯이 광대 캐릭터로 들어갔죠 반에 한명 있는 어, 한명 있는 개그 캐릭터 있잖아 나였어. 단점은 맹수들한테 씹어먹힐 수가 있다 와서 노래 불러봐라 춤춰봐라요? 뭐 그럴 수도 있는 거고요 항상 웃고 있다가 집에 딱 도착하면 음. 울상으로는 음. 힝힝힝 학교 너무 힘들어 힝힝 내 <웃음> 보통은 항상 이거였습니다 웃긴 사람은 돼도 웃은 사람은 되지 말자 음. 근데 난 항상 웃은 사람이었어 맞아 <웃음> 아, 근데 사실 이런 것보다도 요즘 유튜브 잘돼 있으니까 그거 보고 뭐, 공부하세요. 뭐 요즘 그런 거 많더라. 담배정의 비밀. 새 학기 친구 사귀는 방법 많더라. 유튜브로 배우는... 그치. 최고로 연애를 배웠어요랄까? 사실 최고는 진짜 자기 성격 잘 맞는 친구 그냥 어떻게 잘 찾아서 이렇게 돌 도란돌아 한 명씩 얘기하다 보면은 결국 그게 마인드맵처럼 퍼져가지고 맞아. 결국 좋은 친구를 사귀기 마련입니다. 아, 번외! 아이템 같은 것도 꿀팁이야. 필통 같은 거를 약간 특이한 걸로. 고등어 필통. 어, 약간 그런 것 아. 해줘. 오, 오, 오, 오, 는 오, 다 오, 나 이거 고등어 삼천 원이야. 고등어 필통 있으면은 그냥 슥 지나가다가도 우와 이거 뭐야 이런 오, 느낌. 맞아 맞지. 그치그치 그치. 이제 곰돌이 슬리퍼. <웃음> 이제 안에 티셔츠 입었는데 배꼽털 수북하게 <웃음> 나 있는 막 그런 티셔츠 알지? 그런 거라든가. <웃음> 아 근데 요즘에 필통을 쓰나요? 요즘은 뭐 필기할 때뭐태블릿 펜으로 하나? 너 필통 안 썼잖아요. 나? 어. 나는 책상에 구멍을 뚫어가지고 겉에 연필을 아! 꽂아놨어. 었 야, 개멋있다. 어, 뭐 아무튼 이런 식으로 새 학기 때 꿀팁들. 꿀팁 맞나요? 모르겠습니다 우리 인생 설을 풀어봤는데요. 결국 음 <웃음> <웃음> 또 우리 알고. 인생 설 풀었네. 아, 아. 아, 그러면은 서로한테 한번 얘기해 주자. 어, 어, 나 자기소개. 난 자기소개가 항상 떨렸거든. 아, 자기소개가 를브 떨렸다? 어. 그거는 답이 없습니다. 다그어 천재한테 어 이거 어떻게 풀어요? 어 이거 그냥 이렇게 풀면 되는데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랑 똑같잖아. 근데 야, 기타를 하셨어요? 나 같은 경우는 그냥 거거 좋아하니까 좋아하말 거고 아! 어떻게 하면 선생님한테 미움을 받지 않지 않을 수 있나? 어? 미움을 안 받을 수 있나? 어. 뭐, 오히려 예쁜 받는 쪽 아니었어요? 저요? 어. 살인.. 살인 아, 예고 당했는데요 늘? 적당히 공부를 잘하셔야 합니다. 아 그럼.. 아, 아, 아 이거.. 아, 이거 그러네요. <웃음> 천재한테 왜 공부 <웃음> 잘해요? <웃음> 어. 혹시 당신이 학창 시절 혹은 회사, 가족 관계에서 꿀팁을 얻고 싶은 게 있다 이런 주제 있으면 은 댓글로 적어주시면 은 채택해가지고 오케이! 만들게요! 오 예! 예! 많은 댓글 달아주세요! 예! 네. 파트도 드리고 댓글도 달고 저야도 눌러드립니다! 막 마구 나도 다세요! 협박 아닙니까? 아닙니다! 정적인 자세로 부부젤라로 마무리할게 그래 컷! 아 씨! 뚜 <두 두두 두두> 그, 다른 영상도 재밌거든요? 좀 보호가 주세요 안보고요 <두 두두> 어?